ISTJ는 잠들기 전까지 모든 연락을 깔끔히 마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히 눕는다는 개념과 같습니다. 그 말은 오늘의 연락과 내일의 연락은 다르며, 하루 단위로 연락이 리셋된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짝사랑썸 단계에서 선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. 톡하다가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오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연락 마감하고 다음날 연락이 안 오면 오대가시저해주하야 됩니다. 해지 하루에 연락이 마감된 것뿐, 상대가 싫어 i 연락을 안한건 아닐 테니까요. s t j 와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, 월드 멤버 bon in dung fan yu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ligent benefit y o u l <laughs> e no leel suid suid nader u c h u k s a n dan card lul click h a g a e i haju s e y yo.